여자분들께 그러면 질문. 네. 어, 생리, 우리가 황금기, 지금 골든타임 이야기를 하는데, 생리 후가 다이어트 황금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어,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생리 후가 다이어트 골든 타임이다. 아, 생리 후 다이어트 황금기다. 네 많이 들어보셨고 어, 실제로 그렇게 알고 노력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보자 없나? 네 OX OX가 없군요. 어, 생리 끝나고 다이어트의 황금기란 없습니다. 네 생리 후 다이어트 황금기는 속설이 완전 잘못된 속설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를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리 시작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죠. 생리 시작하고 다이어트 황금기냐, 생리 끝나고부터가 다이어트 황금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여자분들의 일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네, 다이어트 황금기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생리 후를 다이어트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혹하는, 혹하죠. 혹하네 다이어트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혹한데 어 그냥 그 순간순간을 보면 은 왠지 다이어트 황금기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생리 주기 전에 식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음식을 자꾸 먹습니다. 몸도 많이 붓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통은 생리 시작하고 나면 하루 이틀 이내에 식욕이 없어지고 붓기가 빠지면서 체중이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다이어트 황금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내가 식욕법을 빡세게 아니면 은어 운동을 빡세게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운동이 빡세게 되지 않는 식인데 그죠 어 어쨌든 그렇게 하면 체중이 더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리 때 어, 보통은 1kg 정도가 늘고요. 좀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한 2kg 정도까지 늘거든요. 그러면 생리 시작하면 1kg가 순삭이에요. 1kg, 2kg는 정말 순식간에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체중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때를 이용을 하면 다이어트가 더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상상 속에서의 이야기고요. 완전 뇌피셜이에요. 오피셜 아님. 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어, 그 이야기에 혹해서 어, 그런 시기들을 이용을 하시는데 어, 앞으로 이제이 라방을 보시거나 혹은 어,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생그 황금기 따위라 아예 그 생리후가 다이어트 황금기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없다 입니다 네 절대 믿지 마세요 <웃음>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한다는 라 것은 진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웃음> 네제 스타일 아시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어 생리 후 다이어트 황금기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경험 하시는 대로 생리 전에 식욕이 늘어서 막 퍼먹다가 생리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혹은 생리 주기 5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식욕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안 먹게 되는데 자 이게 그 네. 혹하는 이유 생리 전에 퍼먹다가 진정이 돼아 생리 전에 많이 퍼먹었던 게 생리 후가 돼서 진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 생리 전에 식욕 증가가 되는 거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오는 정상 상황 생리 후에 식욕이 없어지는 것도 그 호르몬 변화에 대한 정상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전부 다 호르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호르몬의 노예시잖아요 호르몬의 노예 예 그래서 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그 그니까 고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순간순간만 보면 황금기처럼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기간 전체를 한 놓고 보세요 한 달이라고 하는 어이 화면 손, 손이 이만큼 하니까 나가는구나 네한 달이라고 하는 아 너무 저 너무 작은데 어 시간을 놓고 봤었을 때에 과연 생리 후에 체중이 더 떨어질 것이냐예요 네, 절대 안 떨어지죠 매 똑같은 체중만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유지하시는 분들은 음, 그렇다면 은 생리 이후에 내가 노력이 부족했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 생리 후에 체중이 떨어지고 붓기가 빠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거는 생리 전에 늘었던 부분만 없어지는 거지 어, 그때를 이용을 해서 체중이 더잘 빠지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에 어 속아서 예를 들어서 속아서 어 그러면은 어차피 생리 후에 다이어트 황금기고 내가 좀더 노력을 할 거니까 그 전에 많이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웃음> 그러다가 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네, 정말 다이어트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